안녕하세요. 아오리파크 소속의 이창규입니다. 어. 킥블리 매뉴얼 2 매뉴얼 프론사이드 킥플립, 노즈매뉴얼 180아웃 백사이드 플립, 노즈매뉴얼 180아웃 일자로 길게 가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백사이드 플립, 노즈그라인드, 180아웃 어. 지금까지 545를 신청해 주셔서 감.. 사 아.. 발음빠 발음이.. 소리